시청자 여러분 신규 캐릭터 펭귄으로 이제 칠막 보스들 어떻게 잡는지 보여주려고 하는데요 칠막의 핵심이 이제 5장 6장을 클리어하는 건데 이중에서 철매기사단 그 다음에 밤의 꼬리 진정한 바트라그 다음이 이제 마지막인 악마들의 본거지까지 이렇게 남았죠 어, 솔직히 그 전까지는 어, 못 깨는게 이상할 정도로 제가 공략도 많이 울렸고 일단 영상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5장 어, 철매기사단도 이때까지 제가 올린 공략대로 그냥 클리어가 됐었고요 다음 밤의 꼬리도 펭귄이 원거리라는 점을 이용해서 시간을 빠르게 클리어하는 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스킬 세팅을 알아야겠죠 펭귄 같은 경우는 요격앙 냉철을 왔다갔다 잘 써야 되고요 격앙 때는 공속이 10% 증가되고 냉철때는 명중 5% 방어력 5%가 증가합니다 하지만 보스전에서는 이 효과를 이용한다기보다는 이냉철때쓸수 있는 무정의 약진 요걸 써야됩니다 여기에 넘어짐이 붙어있거든요 이렇게 넘어짐을 세팅해주시고 그외 스킬들 중에서 이제 기절이 있는 스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기절 호쾌한 탕화는 기본이 기절이 붙어있고요 그래서 폭타임감소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있는 스킬이 여기 결단의 발톱 결단의 발톱에서 30% 확률로 대상 기절 상태 요걸로 바꿔줍니다 뭐 설정 요거밖에 없어요 제가 처음에 죽는 스킬이 기절 두개 여기 있는 넘어지 반개 이렇게세개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는 나머지는 그냥 데미지 센 걸로 연계되는 걸로 요런 식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최대한 쿨타임보다는 딜량 올려주는 쪽으로 다 세팅을 해주고요 어 여기 같은 경우는 10초 효과를 또 봐줄 수 있으니까 치명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스킬 공격력 증가 자 스킬 공격력 증가로 해주시고요 요거는 무조건 재생시간 10% 감소 요걸로 해줘야 되고요 요거는 확정치명타 요거는 버프 10초동안 공격력 2% 증가 요걸로 세팅해줍니다 그러면 스킬 세팅은 끝나고요 요리 당연히 풀로 다작용 해주시고 이 상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처음은 그냥 겨 강으로 열심히 그냥 잡몹 잡아주시고요 금방 잡아요 아 그리고 제템 세팅은 이렇습니다 무과금이다 보니까 뭐 별거 없어요 어, 브렐란 같은 경우는 어제 특수게임즈 잡다가 어 운빨로 얻었습니다 얘가 원거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더라고요자 여기서 잡자마자 이거 마법지 해제를 하면은 냅다 도망갑니다 그냥 왜냐면 잠몹다 달려오거든요 잠몹을 떼야되기 때문에 도망가요 잠몹이 리셋되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자 여기 있는 기절 스킬들 먼저 넣고 요동졌때 도망가면 돼요 별거 없죠 그리고 스킬이 쿨타임 돌 때는 태세로 또넘어짐 스킬을 기다려줍니다 생각보다 사전물이가 엄청 길거든요 요런식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하면은 더 빠르게 클리어가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신섭이 템을 이렇게 잘 주기 때문에 쉽게 쉽게 클리어 돼요 기력도 걸렸죠? 아 벌써 끝났네요? 뭐.. 뭐가 이렇게 빨라? 펭귄 은근히 괜찮습니다 다음거는 아이작을 미리 좀 준비를 많이 해줍니다 아이작만 있으면은 충분히 클리어가 되거든요 일단은 무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주문서 다 넣어주고 자 진정한 바트라 크레발 원래 20만으로는 힘들 것 같은데 아까전에 플레이했던 그 원거리의 이점을 이용해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스킬인 요 첫번째, 두번째 클래스 스킬 꼭! 구매하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첫번째가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버프를 주는거고요 두번째는 명중으 2500을 증가시켜줍니다 워낙 만화를 많이 먹어서 동시에 두개를쓸수 없지만 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조금씩 납니다 특히 요거요 빨간색깔 요 스킬 3점에서 구매할때는 순서대로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사시면 됩니다. 퐁퐁이가 워낙 사장물리가 길기 때문에 매지션하고 완전히 똑같이 플레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잠복이구요. 중간에 제가 데블 체이스를 안 채워 와가지고 이것도 채워 왔습니다. 아직. 요놈을 잡게 되면은요,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서 해주랄게 있습니다. 멈추시고, 특화. 제가 특화를 여기 스킬 공격, 요로가 했거든요. 초기 해주고, 바꿔줍니다, 특화를. 자, 야성, 야성 회복으로 바꿉니다. 야성회보을왜 바꾸냐 여기 넘어짐 스킬 넘어짐 스킬을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더 쑤셔 넣기 위해서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이 선은 이런식으로 한두 대 쳐서 잡복을 하나씩 먼저 잡아줍니다 아, 두 마리가 붙어네 드디어, 어디까지 했지 한번 해봅시다. 먼저 넘어짐을 뿌셔놓고, 기절 다안 걸렸구요. 어 이속. 이속 빠른데. 최대한 원을 크게 돌면서 돌면 될것 같아요. 이번 기절. 걸리고. 나머지, okay, 오케이, 나머지 걸렸다. 요런 식으로 폭디를 넣어줍니다. 그러다가 피가 좀 많이 깎였을 경우에는 요렇게 벽 타고 내려오셔서 수정 뒤에 숨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도망가고, 이블리는 때릴 때 가서 때려줍니다. 오케이, 이것도 걸리네. 오케이, 이것도 되구요. 아 여기 밑에까지 내려왔죠? 밑에까지 내려오면 실패한겁니다 계속 때리면 안돼요 계속 때리면 리셋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한바퀴 돌아줍니다 한바퀴 돌아서 아까 그 위치로 가주시면 되거든요 네 저렇게 이블린한테 네? 붙으면 성공입니다 아 붙었네 붙으면 안돼 이때는 반격을 꺼할 것 같아요 계속 때리니까 맞더라도 시간 지나면은 얘가 돌아가거든요 이런식으로 노골타입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가까이 무오져 아예 딱 여기 요 난간 넘어서 여기까지 몹이 온다 싶으면은 그때 공격을 멈추면 됩니다. 그리고 요렇게 내려와서 계속 때리면은 이거 실패한 거예요. 이때는 빨리 올라가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원위치로 만들어줍니다. 여기 한 바퀴 돌때 혹시 CC 먹히면은 그때 공격해 주시고요. 아까 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아, 이블린이 너무 위로 갔네요. 오케이. 좋았어. 조금만. 저 밑으로 내려왔죠? 좋아, 좋아, 좋아. 딱 좋아, 지금. 쿨타임 찰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리 회피가 뜨니까, 요 쿨타임에 맞춰서, 요 파란색 스킬을 써줍니다. 쓰고, 이렇게. 그러면 회피가 안뜰 거예요. 쿨타임 올때 어, 한번 폭딜을 넣을 수 있는 타임이 옵니다. 그 외에는 이 쿨타임 맞춰주면서 피 채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cc 한번 걸리면은 그때 폭딜 넣어주면 돼요 편하죠? 한번 걸리기만 하면은 그래서 최대한 어, 넘어짐 스킬 많이 쓰려고 아까 특화로 바꾼겁니다아 이건 완전히 붙었죠? 그리고 피가 이제 얼마 안남았어요. 이때 이제 데빌 체이서를 써줍니다 요때는 그냥 아이작으로 버티면서 딜을 하시면 될것 같네요 자 이렇게 편하게 아주 플레이 했습니다 어 10분도 안걸리는 시간이니까 한번 시간 내셔서 해보시길 바랍니다